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내가 만나는 유부남은 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내가 만나는 유부남은 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 자체를 놓고 평가하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요그 사람을 유부남이라는 타이틀로 놓고 생각하고 평가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본 유부남의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자인 나는 지금 유부남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 유부남은 요 다른 유부남들하고는 다르게 분명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나한테 배려도 많이 하고 요 애정표현도 많이 해요. 돈 쓰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요. 이렇게 만나보면서 느낀 이 사람은 요 따뜻하고 정도 많고 어디 나무랄 데가 없어요. 단지 유부남이라는 그 상황이 그의 유일한 단점이죠. 물론 나도 요 유부남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서 불편한 마음은 늘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런 고민을 덮어버릴 수 있을 만큼 좋은 사람이 확실하거든요. 나한테는요. 근데 주변에서는 아니래요. 나보고 착각하는 거래요. 그 사람이 나를 꼬시려고 그러는 거고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즐기려고,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래요. 믿고 있는 내가 바보고요. 그 사람은 나중에 변할 거래요. 그리고 결국에 나 혼자 되게 힘든 상황을 맞이할 거라고 하네요. 근데 여자인 나는 요 주변 사람들이 그 말에 수긍이 안 되거든요. 일반 남자를 포함해서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아마도 이 사람을 잘 모르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걱정을 해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고맙기는 한데요. 그래서 더 수긍이 안 된다고요. 확실히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잘 몰라서 뭘 모르니까 그러는 걸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 맞거든요.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쩌면 내가 유부남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라 것은 부인할 수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는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수록 좋은 사람이라고 느낄수록 더더욱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나고 있는 유부남은요 나를 함부로 대해요 따뜻하게 대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도 좋은 남자가 아닌 건 확실해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만하고 싶고 화가 난다면 그런 분들은 딜레마에 대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남자가 그 유부남이 정말 따뜻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내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요 이 사람 마음도 참열이잖아요 그리고 아내 말고는 내가 처음 만난 여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어느 날 나에게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면요 그게 맞다면 이제부터 그 사람은 딜레마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아마 집에 가면 아내를 보면서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그래서 또 아내에게 연민의정을 느끼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겠죠 왜냐면 그는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니까요 차라리 내가 만나고 있는 그유부남이요 양아치고 쓰레기인 게 확실하다면요 나한테 잘하는 척을 할 거고요 나한테 진심인 척은 할 거예요 근데 적어도 그 사람은요 아내에게 미안해하지도 않을 거고요 아내에게 잘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잘안 하는 만큼 나한테는 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라면요 난또그 사람이 인간미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게 유부남의 딜레마인데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요 나에게 잘하고 아내를 버리는 게 좋은 사람인지 아내에게 미안해서 나한테 서울해지는 게 좋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요내 생각처럼 정말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 맞다면 요 나한테는 잘 못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한테는 잘할 시간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만큼 아내한테는 잘하겠죠 그 대신 내가 얻게 되는 것은 요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일 거예요 근데 나는 요이 사람이 나한테 빠지기를 바라고요 그 사람이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거든요 주말이든 가족 모임이든 내가 우선순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고요. 내 바람은 그런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정말 그렇게 해준다면 난 묘하게 이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거든요. 순수하고 선량한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불안함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그렇게 기만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유부남도 딜레마고요. 나도 딜레마예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가 누구를 선택하는 게 그가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일까요? 그가 좋은 사람인 게 확실하다면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아파요. 나를 챙기는 만큼 그 사람은 선량하니까 아내도 잘 챙길 거예요. 나를 버릴 일이 없어서 안심이긴 한데 아내를 버릴 일도 없단 말이죠. 나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쓰겠죠. 왜냐면 역시 그는 선량한 사람이니까요 만약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면 이미 나도 그걸 느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적어도 행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또 신뢰할 수는 없죠 나와 늘 함께 있어 주니까 좋기는 한데요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서 믿음이 또안 간단 말이죠 나도 그렇게 버려줄 수 있잖아요 무조건 유부남이 나쁘다는 라걸 말씀드리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유 없이 혼란스러워지고 그 고민에서 내가 헤어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이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 중이실 수도 있죠 내가 만나고 있는 유부남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라를 판단했더라도요 혹은 확인했더라도요 결국 이 딜레마는요 내 마음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도 늘이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겠죠 정리되지 않은 혼돈 속에서 매일 괴로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유부남에게 마음이 뺏겨서 힘들어지는 생각이 이어지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